안녕하세요! 우선 수쌤의 근무지에 제가 놀러 왔고, 놀러 온 김에 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머리가 짧기 때문에 크게 할건 없지만, 보시면 아시죠? 지금 머리가 엄청 신경 쓰이는 정도로 뜨고 있으니까, 신경 쓰이는 걸 신경 쓰이지 않게 우리 수쌤이 아주 멋있고, 기깔나고, 간지 있게, 간지는 일본어. 저는 지금 바로 다운펌과 커트를 진행할 거고요. 인사 한번 해주시죠. 디자이너 수라고 합니다. 이투 명을 빼어 낼 수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 네. 머리가 완전 직모는 아니고 곱슬기 있는데 그래도 머리가 많이 뜨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 불편한 부분을 제가 잡아드릴 거고 음. 옆에는 치시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여기 옆에, <웃음> 옆에 아주 그냥 싹 그냥 오케이 그냥 그냥, 그냥 얼굴이 비어가때까지 눌러주세요. 줄게. 갑자기 제 얼굴 보여드려 정말 죄송한데요. 얼마나 남자들이 발랐을 때 뜨고 안 뜨고에 대한 차이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른 거안 누른 거저 진짜 이거 보세요 플러 플러 플러 뜨잖아요 눌렀을 때랑 안눌렀을 때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뻗지 않는다고 한들 누른 게 예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뻗는 힘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다운폰 바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은 숙련도가 조금 아쉬운 분들은 바를 때 경계를 지게끔 딱만들어갖고 경계진 부분만 발라주세요. 그러면은 바른 부분과 바르지 않은 부분들이 확실히 경계가 지면서 확 뜨겠죠. 수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리시면서 약을 조절하시고 라인을 올려주셨습니다. 타임은 20분 보겠습니다. 버스를 바를 때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잘펴발라 <웃음> 오늘도 다 알겠지만 이거 진 명언이다 유한 같은데? <웃음> 자 이렇게 해서 다운펌의 중요한 이유를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누른 걸안 누른 걸 확실히 차이가 나죠? 눌러야 잘생겨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쌤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, Okay, o a y